자, 하이, 굿, 반갑습니다. 아, 이거 난리 났네. 뭔가 큰 기억 오는, 오는갑다. 그지? 자, 지금은 2월 20일 현재입니다. 두 개의 떡밥이 어, 7개 대제 공식 유튜브의 커뮤니티 란에 업로드 돼버렸습니다. 아, 공식 떡밥이에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떡밥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 방금 이 쿠폰 코드 자, 떴잖아. 저 쿠폰 입력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여기 있잖아. 아, 글로벌 3주년 기념 디데이 쿠폰 코드 공개. 예, 글로벌 3주년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좀큰게 올만한 아, 시점이에요. 아, 그 시점에서 지금 매일 쿠폰을 이제 5일에 걸쳐서 쿠폰을 이렇게 공개하게 되고요 입력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입력하면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번째 쿠폰코드는 The Holy War 성전. 이 말이다, 그죠? 아, 지금 빛속성이나 암흑속성이 지금 샤각게 해서 합치지 부었어요. 빛이랑 어둠이 공존한다. 예? 네? 무슨 떡밥이겠노? 뭐, 빛이랑 어둠이 공존하니까 아무래도 마신이기도 하면서 천사이기도 한 그런 존재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포럼에도 들어가보고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캐릭터는 누가 봐도 마엘 아닙니까? 이거 마엘? 마엘, 예? 나올 때도 됐고 빛과 어둠이 합쳐진 캐릭터다. 근데 또 다리 보면 빛과 어둠이 뭐 격도라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 vs 팡 터지니까. 헷갈리지? 나도 헷갈린다. <웃음> 누굴까? 일단,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첫 번째 떡밥으로 봤을 때는 마엘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로 좀 거의 대부분들 그렇게 추측을 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음 궁금해하는 게, 아 그럼 마엘이다. 그럼 마엘이라면 아 개금 4개 모은 4개금을 모은 마일 시점으로 나올까? 아니면은 4대 천사 마일로 나올까? 요게 좀 궁금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지금 어느 쪽인지 알수 없네 이게 합쳐지합쳐지뿐스니까합쳐지다 그럼 좀 약간 다대 천사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따라서 메타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예 만약에 계금을 4개 모은 시점에 마엘로 나온다 그러면은 종족이 마신족으로 나오고 그러면 은 어떻게 되겠노? 지금 연멜? 마엘? 찬드라 젤드 개 난리 나쁜다 마신덱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어... 마신덱이 이길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 그냥 마신덱 고정으로 갈것 같고요 개 세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댓글에서 그런 말들도 있어요 벌써 뭐 게임의 미래까지 걱정을 해주셔 다들 뭐야 이래 마신덱 너무 버버되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좀 소외받고 있는 쪽으로 나올 것이다. 천사, 사대천사 마일로 나와서 천사 여신족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천사 대기 개떡상 한다. 요런 어, 댓글어 제가 뭐, 아, 어, 야. 굉장히 일리가 있었어요. 쌉 가능하지 않나? 만약에 4대천사 마일 나오면 여신족 캐릭터뭐 비델리나 아니 뉴드시엘이나 타르미엘 막 이런 애들이랑 섞어가지고 어 천사덱이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황금 밸런스가 나와요 지금 인간덱 세제 꼭 인간덱은 아니지만 하여튼 얼티밋형을 내세운 어 그덱개세거든요 마신덱 찌발라뿌거든 그 덱이랑 마신덱 전체적인 법용으로 봤을 때 마신덱이 그래도 최고의 입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덱이 나와보는 거야 그래서 이 셋이 치고 박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마엘로 이제 막 생각해도 행복해로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밤 다음 떡밥이 오늘 떴는데요 어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자 일단 쿠폰 번호 1 어, 0코멘 10코맨드멘트 코맨드멘트 코맨드멘트 개금 어 개금이잖아 10개 금즈 어가 쿠폰 코드다 요거 이제 받아먹으시고. 어? 10개의 개금이 아, 모였습니다. 10개의 개금이 자, 여기서 이제 댓글에서 이제 혼돈이 일어났어요. 그냥 마엘로 그냥 생각하고 행복해로 돌리고 있던 사람은, 자, 맞네. 개금 모으고 있네. 마엘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거야. 야, 1 0개인데개금이 10개가 다 모였는데 그게 마엘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으면, 뭐? 잠깐만. 마엘이 아닌가? 지금 나도 지금 헷갈려 지금 모르겠어 10개의 계급이 다 모였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엘이라면 10개의 계급으로 표현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냐? 10개가 다 모였어 그렇다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는데 마신왕 멜리 마신왕 젤드리스가 아, 떠오르지 않는가 어때요? 어, 우리 얼티메이트 형님이 그 게임 스토리 진도랑 좀 다르게 일찍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마신왕 멜리나 마신왕 젤드도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경우의 수를 보자고 만약에 마신왕 멜리가 나온다 어떻게 되겠노첫 번째 마신 덱이 더 세진다 일단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마신 덱이 개돌아본다 마신 덱이 이 자가 없어진다 뭐 어쩌면 이 게임의 주인공이 마신이니까 어, 마신덱이 제일 센 거는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 마신왕멜리가 나왔다 그럼 연매를 빼고 넣을 거 아니야 맞지? 연매를 빼고 넣을 거잖아 마신왕멜리 그죠? 그러면 연매를 지금 뽑아서 쓴지 얼마나 됐노 우리 12월말에 나왔으니까 두달아 거의 석달다 돼가네 맞나? 날짜 그렇게 빨리 갔나? 아 그렇게 됐어? 아, 그러면 바뀔지도 아 바뀔지도 모르겠 아 잠깐만 그래도 너무 생명력이 짧은 것 같아요. 3개월이면. 그래서 댓글들에서 도다 듣다 막 이제 게임의 미래를 또 걱정해줘. 어, 야, 연맬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연맬 자리 바깥 보면 이거 아마 시끄러울걸? 이런 <웃음> 댓글들이. 운영까지 잘해. 이제 유저들이. 그래서 아마 마신학 멜리는 아닐 것이다. 쪽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알 수는 없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경우에서를 보자면 마신왕 젤드리스를 많이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신왕 젤드 어, 지금 네빌러스 젤드가 좀 약간 좀찌밥 느낌 좀 있어요 좋기는 되게 좋거든 회불 걸어놓고 전체 어둠이 입히기 좋고 되게 좋은데 약간 좀 서포터 느낌이랄까 좀 아니면 서브에 들어가 있다 그나마 찬드라 형님 나와 있으면 서브웨트가 있고 조금 약간 마신덱에서 조금 약간 찌밥 찌바, 아 찌밥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진짜 강한 젤드리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말씀이죠 자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신왕 젤드가 나오면 마신덱이 더 세질 겁니다 그 마신덱을 감히 누가 이길 것인가 연맨에 마신왕 젤드의 페스타로사에 서브 누구 할래 뭐 그렇게 되면, 원초의 큐잭 정도가 좀 되게 좀 유력해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덱을 짰다. 끝이지. 내가 보기엔 못이것 같은데, 아무도?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힘이 확 쏠리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요거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음, 만약 마신왕 젤드 정도 나오면 꼭 마신덱이 아니어도 막 데리고 갈것 같아요. 예. 그냥 메탈을 뒤 흔들고 다닐 수 있는 뭐 인간대기든 불명대기든 마신대기든 얼티미 형님이랑 둘이 쓰든간에 다때다두들 부수는 강한 캐릭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 반응들을 봤을 때 마신왕 젤드 의견 되게 많았어요. 예, 오늘 요 떡밥에서는 마신왕 젤드내쌉 가능한 쪽이 되게 많았고, 어 이전으로 봤을 때는 마엘이다 쪽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 둘다 나오진 않겠지,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어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모르겠다. 나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댓글에서 보니까 매일이 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 D4잖아 앞으로 나올 떡밥에서 하나하나 확실해져 갈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떡밥이 나오면 또 제가 한번 어, 뇌피셜 한번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